보시면, 어, 우리가 크게 주식시장에서 매매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또 봉이 뭐가 있어요? 어, 크게 많이 보는 봉들이 일봉, 주봉, 월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총 아홉 개 타점이 뜨겠죠? 아홉 개 정도. 예. 네. 그니까 일봉에서 세 개. 주봉에서 3개, 월봉에서 3개 타점이 뜨겠죠. 그죠? 왜냐하면, 일봉에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고, 주봉에도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고, 월봉에도 1번, 2번, 3번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총 매매 타점이 9개가 뜹니다. 9개. 자, 일봉에서 1번, 2번, 3번, 주봉에서 1번, 2번, 3번, 월봉에서 1번, 2번, 3번이 있죠. 여기서 가장 빠른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번호비 1번, 2번, 3, 4, 5, 6, 7, 8, 9. 9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빠른 자리가 몇 번입니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장 빨리 오르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 일봉에서 1번 자리가 제일 빠르죠. 아이고, 씨. 일봉에서 신고가 가는 자리가 제일 빠르지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매매를 하잖아요 일번 응? 자리가 제일 빠른 자리 1번 자리가 일번에서일번 1번 자리가 일봉에일번 자리가 제일 빠르지 그러면 가장 느린 자리는 어디예요 1, 2, 3, 4, 5, 6, 7, 8, 9 그럼 몇 번이 제일 느립니까? 그냥 안 묻고 저 혼자 할게요 물어가지고는 본격 방송에 물어서 하기에는 어, 너무 힘들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어, 이 월봉에서 이 자리가 제일 느린 자리죠. 기본적으로 어, 왜 이게 제일 빠르냐, 이게 제일 느리냐? 일봉의 일분 1봉 자리는 저항이 없습니다. 지지만 있어요. 그렇죠? 일봉 1분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 지지는 있지만 저항이 없어요. 왜? 신고가니까. 자, 근데 월봉의 3분 자리는 월봉의 3분 자리는 여기 이자리잖아요 얘는 지지는 없어요. 다 저항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 자, 한 번, 어, 대표님 아이 든데요? 제 종목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튀든데요 자, 앞에를 보세요. 튀는 기업, 튀는 자리고 앞에를 보시라고.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 있어요, 이미. 마찬가지로 1번, 1번 자리 제일 빠르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에 대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의 1번 자리는 말 그대로 이제 당기. 단기. 당기고 돌파 매매를 쓰는 거예요. 그 신고가 매매를 하는 거죠. 하루의 변동폭이 크죠. 봉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종목을 잘 보시면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봉 형태입니다. 봉이 작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봉이 길어요. 자 그만큼 봉이 길다는 건 하루 변동포에 크다는 거예요. 하루 변동포에 크다 보니까 손절매를 해야겠죠.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번 자리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퍼져 있어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다 퍼져 있습니다. 정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요걸 타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1번이 1번 자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평선들에 대한 이격도 어떻게 됩니까? 벌어져 있겠죠. 당연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급등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종목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손절매를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빠지면 밑에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는 거,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다 지지선이니까 맞고 또다시 올려놔요. 요런 자리도 많거든요. 그게 반드시 손절를해야니다 빠지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2번 자리는, 여기 나오는 2번 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겹치는 우리가 컨벤스, 수렴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그러니까 여기서 수렴이 이루어지고 이제 발산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볼렌저 밴드에 수렴하는 구간들이 다 여기에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방향선을 가지고 위로 치든지 밑으로 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면 추세 초입 과정, 추세에 대한 초입 얘기를 할때 대부분의 2번 자리입니다. 그니까 러 2번 자리는 기본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스윙 매매를 한다고. 이제 어왜 2주에서 한달 정도를 보냐. 이 스윙이라는 것이 2주에서 한달 정도,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주에서 한달 정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이런 자리가 이제 추세 매매죠. 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추세를 가지고 넘어갈 때 위로 올라간 다면 이제 추세 초입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가 붙어서 갈수 있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앞에서 만큼 위에 1번 자리만큼 변동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리인데 3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 그리고 바닥 매매랄, 바닥. 그러니까 저가 매매랄 우리가 이제 역별에 들어가는 종목이에 신저가에 들어간 종목이니까. 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우리가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자. 어, 우리가 이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3번 자리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가 1번 자리는 차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고 아요요 요 자리가 매수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3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가격을 보고. 어 지금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 여기 49만원에 샀어요 네, 4 9만 샀다 예, 지금 자리에 샀어요 49만 3천원에 샀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1번 자리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사는데 내가 이거를 가격으로 보자고 가격에 그 이제 차트를 떠나서 가격에 대한 눈으로 보면 내보다 싸게 산 사람은 누구예요? 내보다 싸게 산 사람은? 이, 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밑으로는 다 내보다 싸게 산 사람. 다 내보다 싸게 샀어요. 밑에서 나오는 이 거리랑 다, 다 내보다 싸게 들고 있는 놈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얘들 다 내보다 싸게 산 놈이에요. 내보다 비싸게 산 놈은? 아이고, 바보 같은 놈. 53만에 산 놈도 있네. 그래 <웃음> 야, 난 이거 낫다, 임마. 나 49만에 있는데, 니네 53만에 있네. 어,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3번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되죠. 지금 자리에 매수하는 게. 그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차트를 보고 가는 거죠. 가격을 보는 게 아니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24만원, 23만원 샀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게 산 사람들은 많죠. 이, 다 얘들 다 싸게 산 거지. 그, 그러니까 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24만 5천 원까지. 요만큼 비싸게 산 거야. 나머지 다 싸게 산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자리는 가격을,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가격을 보고 사는 거거든. 가격을 보고. 가격을 보고 사는 거야. 어, 우리가 제가 아까 왜 CJ를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지금 자리에 사면 안 된다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공개방송이나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CJ를 예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CJ 같은 기업들은 사놓으면 손해안 본다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놈들 빠질 때마다 사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어차피 얘는 저가가 정해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8만원대 9만원대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더 넓게 해서 보면 자,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이만큼이 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에요. 내보다 싸게 산 사람은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사면서 대형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 대형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형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가 싫어서 대형주를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 손해보지 않으려면 남보다 먼저 싸게 사는 게 우선인 거야 그게 대형주를 고르는 요령인 겁니다. 그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게 뭔지 우선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나는 손절매도 하고 좀더 빠른 시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봤던 것처럼 차트를 보고 이런 자리에서 뭐 단타 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요런 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요, 저는 요즘도 이제 방송에서도 2차전지에 살수 있다. 하지만 이차는 지금 사서 내가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탈이 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의 이유죠 사실 어,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할줄 알아요 야돼 이게 좋다 나쁘다 를 떠나가지고 지금 자리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자리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항상 높은 가격에 있던 신고가를 가던 대형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의 말로는 다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 2021년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10만원, 9만원대 8만원 정도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8만원 내려가면 뭐라 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라. 10만원 다시 올라간다, 15만원 간다. 7만원 내려갔으면 뭐라 합니까 아, 그래도 갈 거야. 그래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9만 5천원. 9만 5천원, 8만 5천원 괜찮습니다. 9만원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6만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더 빠질 것 같아요. 삼성의 어팡이 좀안 좋네요.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막,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잘못된 거죠. 관점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단타치려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손해안볼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물리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쌀때 사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싸게 사는 거예요. 쌀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안 망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망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3번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1번자리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3번 자리에서 공격을 하는거지 1번 자리에 공격하는게 아니라니까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더갈수 있다는 성장성을 본다는게 아니고 이게 더이상 안빠질 것이다. 내 돈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손실봐도 상관없다. 내 자식한테 주면 되지. 오래 기다려서 반드시 수익만 내면 된다. 그런 자리는 3분짜리라그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LG화학을 <웃음> 지금도 인터넷에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록의 문화이기 때문에 LG화학을 100만원 이상에서 추천하신 분들 저는 누군지도 알아요. 말안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 43만 원까지 내려가니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야 업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대형주는 어, 쌀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대차를 샀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 건물 샀어요. 그 강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 사람들이 강남에 건물 야 얼마주고 샀는지안 물어봅니다.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이고 열심히 했네. 잘했다. 잘했다. 이래. 삼성전자 샀어요. 얼마에 샀는데? 9만원. 아이고 내가 네, 네번호에한다 카카오 있어요. 얼마에 샀는데? 16만원. 이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웃음> 위메이드 샀어요. 얼마에 샀는데? 2 3만원이잖 이야 잠이 오니? 응? 잠이 와? 주식을 그렇게 하고 응?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원칙 매매를 안 지켜서 이런 결과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본 원칙을 안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기본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 이 매매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전략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3번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1번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이 종목을 어떻게 장기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번 자리에서 공략하는 기업은 시간을 좀 길게, 대신에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아야겠죠. 왜냐? 신저가를 갖잖아요. 신저가 가는 종목이 재무제표 안 좋았다. 또는 기술특내 기업이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특내 기업이다 이러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죠, 그때부터. 아, 이거 기술 특례 기업인데 나중에 이거 분식회계라든지 무슨 일 발생하는 거 아니야? 또는 영업 이익 4개년 연속 적자다. 어, 야, 이거 이러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그죠? 그런 기업들은 3번 자를 사면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은 단타를 쳐야 되는 거. 또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스윙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가격 빠져가 6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65,000 미터 내려왔다. 사모자사모자 65,000 미터 내려왔다. 63,000 미터 내려, 왔다 6만 미터 내려 왔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격이 6만 원이면 그 6만 원 밑으로 사모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 가격대 사모면 되는 거예요. s k x 스 9만 원밑으로 싸다. 아 그래, 싸다. 사모자 85,000 미터 싸다. 사모자 그 사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로 승부를 어차피 보는 게 아니니까 1일 비 안하고 사모으다 보면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 6만 3천원 위로 넘어가면 어 수익권 위로 넘어왔다 되는 거고 s k 이닉스 왔다다 거리다가 8만 8천원 정도 되면 어 밑으로 또 사모으다 보니까 7만 3천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다 보니까 평균 낙가 자체가 8만원, 8만 5천 원 맞춰지네?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대형주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뭐 우리가 큰 돈을 운영하는데, 큰 돈을 운영하는데 고가에 샀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가슴이 철렁철렁철렁거립니다. 이게. 근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이 큰 돈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종목을 대형주로 골로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어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 대형주를 보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내면 어떨까 좋은 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단기에도 수익 날수 있고 안전하고 응?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좋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좋다는 얘기 할 때는 대부분 다 고점이잖아. 근데 막또막 막 좋은 얘기들 나오고 하면 또 고점이기도 하고, 안전한 종목이다 하고 하니까 막 대형주가 고점이 있을 때막눈막 막 돌아가는 거지, 그때. 어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다 어. 그때부터는 막 주변에 누가 얘기해도 귀안 들어옵니다. 그게 막 사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 매매가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100% 만족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답에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 나가는 것이 주식이지 100%가 완벽한 정답은 주식시장에는 없어요. 최대한 근사값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포기할 거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을 줄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이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그 내용은 꼭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